예수님 따라가면 이루어 주실 거야 주님 약속 꼭 기억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예. 우비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 콩다리 콩다리 콩다리 콩다리 콩공감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콩다리 콩다리 콩다리 콩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예수님 따라실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용사들 몸도 튼튼 마음 튼튼 예수님 따라가면 이루어주실 거야 주님 약속 저 시골에 예수님